네 안녕하세요 매일 올린다고 말을 해놓고서 지금 이틀 됐나 며칠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우비솔루션을 지금부터 로그인하고 또 한번 로그인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만든 인터넷 주소 자기가 만든 인터넷 주소로 곧장 로그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우비.co.kr 이게 원래 본사 홈페이지 잖아요 본사 홈페이지 솔루션 회사 잖아요 이 홈페이지 솔루션 회사에 간판에서 들어가는 거로 일단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지금 로그인 한 상태죠 로그아웃 하고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ubi.co.kr 이렇게 ubi.co.kr 이렇게 딱 치고 인터넷 주소장에 딱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회원가입을 일단 해야 되겠죠 저는 회원가입이 된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게 보통은 iii I, ei 익스플로러가 잘 된다고 하는데 보통은 구글 크롬이 잘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구글이 글자가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시 세션이 들어왔는데 왜안 열려 죄송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고 아까 로그인한 상태에서 그대로 보여줬으면 아무 일 없는데 네 여러분 pc방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웃음> 비밀번호가 찾기가 엄청 힘들어 지거든요 따로 네이브 메모장에다가 저장을 해서도 되긴 되는데 그게 볼시대다 보면은 나중에 뭘 어디에 메모했는지 찾기, 찾는 기찾게 그게 일이더라고 여기서 로그인 들어왔잖아요 그럼 마이페이지를 눌러요 마이페이지를 누르면은 좌측에 이렇게 쭉 나와있어요 처음엔 질러요 이거 딱 보면은 이게 다 뭐야 관리한다는 게이 많은 걸다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을 언제 보고 있어 세상 빨리 돌아가는데 볼거면 보고 빨리 내가 알거면 알면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많을수록 홈페이지 관리 운영에 이루와요 제가 지금 9월 1일부터 썼는데 제가 느낀 걸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레이아웃 이미지 넣는 거 있잖아요 그 보세요 레이아웃이 기존의 레이아웃 화면 보면 좀 우중충 하지 않아요 저는 우중충 하던데 그래서 레이아웃을 제가 바꾸는 거를 제가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알 Ctrl A를 하세요. 그리고 Ctrl F를 누르세요. 그리고 페이지를 찾으세요. 첫 페이지 나왔죠? 여기서 들어갈 때는 웹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웹프로그램 자동 설치 웹프로그램에서 자기가 만든 mc 빌더로 접속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산 계정 도메인은 ub.co.kr로 그냥 줘요 이 계정 m4sn 이라고 하는 계정을 사면 은 도메인이 따라 붙어요 확인 mc bldr은 mc 빌더 이런 말이에요 bldr이 빌더에요 mc 빌더 나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래서 계정을 사면 은 도메인을 그냥 주고 프로그램까지 홈페이지 빌더 프로그램까지 그냥 주는 거죠 아까 봤듯이 홈페이지 빌더가 몇개 되잖아요 그쵸 그중에서 mc 빌더를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 레이아웃이 저번 시간에 한거랑 바뀌었죠 저번 시간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쵸 저번 시간에는 원래 우비솔루션에 있는 딱 하나밖에 없는 <웃음> 이미지 레이아웃 이미지 였었죠 근데 이번에는 사용자 컨트롤로 바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바꾸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첫 이미지가 대문이 대문 데몬 딱 보고 어, 이 사람은 공을 들여서 만들었구만 그거하고 이거 원래 샀구만 이거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팝업창 지우고 여기에서 에디트하는 단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에디트하는 단추를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서 로그인을 한번더 해야 돼요. 환장하죠. 이 계정이라는 게 계정이라는 게 사람 잡아요 이게 여기서 로그인을 한번 더 해요 로그인하면 여기 나오죠 말해. 그럼 이게 뭔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몇번 하면은 자기 주민등록번호 찾는 것처럼 줘요. 제가 어드민으로 들어갔죠 지금. 예, 자기 홈페이지. 그러니까 솔루션 제공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는 세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 자기 홈페이지는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파일도 올리고 이미지도 올리고 꾸며이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여기 페이지 편집 보이시죠? 여기, 여기 아래. 페이지 편집. 그리고 상단에 레이아웃 편집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레이아웃 편집입니다. 네. 여게 레이아웃이에요. 지금 딱 지정돼 갖고 여기 화살표가 동선남보으로 나오죠 이렇게 요거를 여기에서 좀 늘려서 보세요 늘려서 늘려서 다 아, 늘려서 보면은 여기 메인이라고 써있죠 메인 여기는 메인이 들어가는 데에요 요거는 레이아웃이고 이미지 간판은 레이아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mc 빌더에서는 레이아웃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인가 나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걸를 봤거든요 근데 일단 이미지를 찾아야 돼요 이미지를 이미지를 어서 찾냐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으시면 돼요 일단 수호로 찾읍시다 수화로 수화로 수화 재밌어요 이거 판토마임 아시죠 제스처 바디 랭귀지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판토마임을 잘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팔다리 어깨 얼굴 표정을 써갖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 감정을 표시할 수 있는 사람 정보를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PR도 잘하고 외국에 어디 가도 외국 어디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커문 고클린이라는 걸 반드시 저 설치하세요 고클린 고클린 보다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고클린은 기본적으로 있는 건다 돼요 요즘 구글이 비상이 걸려갖고 베타를 띄워야 돼 여기서 한국 수어를 찾으면은 이미지를 누르세요. 그래서 이미지 중에서 한국 수어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 찾는 것도 공부해야 되겠다고 말요. 제가 예전 직장에서 요거거든요. 제가 한 게. 요거 요거. 수어 또 하나의 언어 요게 여기 뉴스로 나왔죠 네이버에서 찾으면 뉴스에 는 안나와요 블로그로 나와요 블로그로 블로그로 나올 어떤 블로그인데 수어 선생님 블로그에요 거기에 있는 거를 뉴스에서 또 인용을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 이미지를 쓸 때는 그 출처를 꼭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최종적으로 누구 누가 올린 건가 믿을만한 출처를 반드시 메모장에 기록을 해주세요. 저는 메모장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네 메모장에 뭐 이런게 메모장이겠죠 그쵸 근데, 근데 스티커 메모라는게 있어요 그거 참 유용해요 뭐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빨리 딱 적어놓는거 스티커 메모 그거 여러분 기본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요거를 넣었으니까 요, 요거를 넣어봅시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넣느냐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원본이거든요 원본을 세이브 카피를 하지 말고 세이브를 하세요 세이브 이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진에 집어넣으세요 폴더를 만들어 놓으세요 홈페이지 관리 이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다가 대문 이미지 이렇게 해도 되고 로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영어로 해 놓는 게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영어로 해놓는데이게 jpg인지 또뭐뭘 하는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솔루션에서 뭘 받느냐가 중요해요 솔루션에서 자 아까 거기가 어디 갔냐 이거 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일단 이걸 지워야 되겠죠 아 이거 지웠다가 복구 안되면 큰일 하는데 모음이다 네. 이거를딱 지웠죠 여기 플래시하고 메인 그 사이에 레이아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늘려면은 요기 요 이미지 3입 변경 누르고 업로드 누르고 찾아보기에서 아까 문서에 내 문서에 다운로드에 이럴때는 찾아봐야 되겠죠 아까 뭐를 찾되냐면은 홈페이지 관리라고 했죠 여기 있죠 요거 요게 내 사진에 있죠 내 사진 에내 네. 사진 그러면 내 사진에 홈페이지 관리 여기 요거 열기 요거 누른 다음에 곧장 해 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안 되고 자세히 해서 이미지 정보 URL을 넣어야 돼 URL을 여기 들어가야지 되더라니까요 URL을 여기에서 카피 링크 어드레스 있잖아요 카피 링크 어드레스 요거를 카피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v 예 서버로 보내고 업로드하고 서버로 보내고 보내기 전에 업로드하고 이미지 링크 어드레스 넣고 Send to 서버 누르고. 언젠가 플래시도 한번 넣어야 되는데 여기 얘가 왜안 나오지? 다시 오시자, 다시.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 갖고 너무 동영상이 커지겠네 이거 동영상 용량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넣고 공유코드로 넣으면 소스 공유코드를 게시판 소스코드로 넣으면 되니까 여기에서 지우고 지 정부에서 컨트롤 V에서 넣고 얘를 눌러요. 아, 이게 PNG만 되는군요. 아, 기억을 하니까 그러네. PNG만 돼. PNG만 여기에서 편집으로 들어가서. 크기가 너무 안되나 음. 크기 조정을 좀 해야 겠다 크기가 너무 작다 이정도는 되야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때 png로 저장을 해봅시다 I'm not sure. I'm not 로 u r e I'm not s u 전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미리보기로 나타날거든요 여기 mc플라워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로고 png 제가 아까 로고로 저장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 에 있냐 레이아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mc빌더 레이아웃 폴더 그 이하의 폴더에 있다는 거죠 이미지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업로드 했고 업로드에서 서버 전송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한 다음에 반드시 아래에다가 출처를 적어 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출처를 요게 이렇게 하고 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탁 붙여 놓는 으라 거야, 이렇게. 그렇죠? 확인. 아우, 이제 성공했다. 여러분, 보셨죠? 죄송합니다. 늦은 시각에. 네. 인내력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그렇죠? <웃음>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